안녕하세요 펴만든 남자 비교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앞에 준비된 영상 잘 보셨나요 뭐였죠 터보 잭 블랙몬스터 거기에다가 어른스 마스터까지 세가지 제품의 성능을 비교해 드렸어요 성능 뿐만 아니라 온도 그리고 소음까지 같이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렸는데요 음 아니 뭐 아직도 3080 리뷰냐 라고 여러분 하실 순 있어요 근데 아시아피 3070 비레퍼는 아직 엠바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돼서야 리뷰를 보여드릴 수 있고 젠3 같은 경우는 5일 날 어, 엠바고가 풀리기 때문에 뭐 제가 실제 제품을 가지고 열심히 리뷰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가 없겠죠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진짜 열심히 리뷰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그때 영상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가볍게 쉬어가는 영상으로 사실 이것도 말이 쉬어가는 거지 이것도 하루 그냥 꼬박 때려 박는 거예요 하여튼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이세 제품 일단 성능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앞에 영상 봤을 때별 어?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봤습니다 뭐 토탈 워에서 똑같이 96 나오고 레데리에서는 1 정도 높아요 어마가 그래서 80 밑에는 79, 79 디비전에서 어마가 또1 높고 121, 120, 120쉐오트맨에서는 어, 어마가 1낮네요 134, 135, 135 어크 그 같은 경우에는 터보 젯이 1 낮아서 나머지는 90, 90, 터보 젯만 89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요거를 평균값을 내보면 104.2, 103.8, 104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야 0.4고 짧게 나는 애들0 2예요 결국 여러분 눈으로 체감이 된다? 안됩니다 사실 새 제품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구매할 때 뭐가 중요하겠죠? 온도, 소음, 그리고 가격이 중요해지겠죠 가격 먼저 얘기 드리자면 어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입사에 따라서 좀 다르게 판매를 하는데 PC 드렉터하고 제시엔하고 가격이 달라서 1 0 120만에서 130만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9만에서 129만 뭐 뒤에 9천 원짜리까지 붙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터브잭 같은 경우에는 104에서 1 1아1 0 아, 114에서 116만 정도 사이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불만 같은 경우에는 112에서 114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가 특별히 좀 비싸죠 <웃음> 좀 비쌉니다 물론 어마가 그만큼 뚜껑하고 뭔가 뭐 원가 투자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성능적인 면에서 워낙 차이가 없고 저 돈을 투자할 값어치가 있냐는 건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겠죠 대충 가격적으로는 어마가 조금 떨어진다 정도로 보고 넘어가죠 성능은 비슷하고 자 아참 스그머니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리뷰했는지 여러분 알겠죠? 지금 타임스파이 점수 차이 나는 만큼 얘네 평균 프레임 차이 나요 지금 타임스파이 점수가 그나마 좀 낮은 터보 젯은 보시다시피 103.8 그리고 그나마 좀 높은 어마는 104.2 중간인애는104 이렇게 나와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제영상 어느도 믿고 보셔도 됩니다 네. 여튼 넘어가고 음. 상0 8 0 성능이 어느 정도 인지는 여러분 뻔히 알테니까 굳이 뭐2070 슈퍼나 2080 Ti 3080 터프 이런 거랑 비교하지는 않을게요 표보면서 대충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성능은 여기서 그만한 것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쉬어가는 영상이니까 빨리 할게요 자 온도 같은 거 게임 돌릴 때 최대 온도가 몇도나는지 제가 일일이 표기를 해놨어요 어마가 6158, 615958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게임의 시평의 온도가 얼마 나왔을까요? 59.4도 거의 60도 정도 나왔습니다 아주 착한 온도죠 근 실내 온도가 실제로는 18도 정도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난방을 한다면 집의 온도가 보통 24도, 25도 정도 되잖아요 거기서 델타값 6도 추가 되겠죠 그러면 한 65도가 될 거고 인케이스에 들어가면 케이스 쿨링이 좀 괜찮았을 때는 3, 4도오르고 케이스 쿨링구 9이면 10도까지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케이스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집안에 사용할 때 70도 정도까지 찍힐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네요 어, 터보잭 같은 경우에는 62, 62, 62, 6 1 59가 나왔습니다 어, 총그평균 온도를 딱 봤을 때 61도 정도로 어로스마스터보다는 소폭 높았습니다 뭐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다만 소음이 어마보다 얘가 조금 낮았어요 특히 이제 플로드로 가일때한 2dB 대 차이 나서 공에 눈에 띄는 차이는 있었거든요 뭐 그러니까 소음이 조금 낮아진 만큼 온도가 소폭 올랐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20dB 낮아주고 2도 올라가는 거면 은 저거는 사실 쿨링은 터보제가 조금 더 밸런스가 잘 잡힌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무슨 얘긴인지 음, 제품 여러 개 만져보신 분들은 알 거고요 이것도 괜찮아요 터보제 블랙몬스터 얘기할게요 블랙몬스터는 몬스터는 좀 차이가 납니다 65, 64, 65, 65, 63 그래서 64.4도 정도가 나왔습니다 다른 제품보다 많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5도, 엄마랑 5도 차이고 터보제도하고도 3도 차이 이상이 나는 거죠 심지어 그런데 소음은 더 커요 이게 블랙몬스터를 사용하면서 느낀 건데 특유의 소음이 있어요 휘그린 소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 좁은 곳을 바람이 통과하는 소리? 아니면 뭐 베어링 굴러가는 소리? 뭐 비슷한 소리가 하나 나요 그게 그 고속으로 돌면 돌수록 소리가 점점 커져요 확실히, 그래서, 조금 높은 소음이 찍힙니다. 결국, 블랙몬스터는, 다른 두 제품보다, 쿨링도 조금 떨어지는데다가, 온, 그, 소음도 조금 더 난다. 그니까, 아마 케이사존 리뷰를 보셨다면, 제 결과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네. 그, 뭐, 데시벨 차이가 조금씩 있긴 있을 거예요. 환경에 따라, 측정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근데, 어찌됐든, 저두 제품보다 조금 더 높게 나는 거는, 저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거 이, 이 영상 이전에 먼저 올려드렸는데 품질 비교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 블랙몬스터는 온도도 좀못 잡고 그리고 소음도 다른 애들보다 다소 높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겠다 살거면 터보죠 사라 라고 얘기했던게 저는 의미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그렇게 새 제품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그럼 또 블랙몬스터가 좀 억울한 감이 있을 거예요 어? 야 여기 그러면 낮은 제품이 없잖아 구린 애들이 없으니까 여기 지금 상급들만 다가져서 비교했으니까 내가 좀 나빠 보이는 거 아니야? 아, 그럴 수가 있어 맞죠? 그래서 델타 값을 계산해서 조금 변환해서 이전에 만들었던 표에 수정을 개 수정을 해놨어요 여기 확인해야 찍혔는 것들은 실제로 제가 직접 다 테스트를 한 제품들이거든요 어 요걸로 한번 보죠 어? 토보제 오 평균치보다 낮은 온도, 평균치보다 낮은 소음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네요. 근데다가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고, 전원보도 나름 괜찮고. 뭐 살만해요. 8점이면은 꽤 높은 점수인데, 여기 8점 찍히는 애들 거의 없거든요. <웃음> 거의 없어요. 실제로 테스트 해보니까, 어, 저는 이제 퀘사전보다는 조금 낮은 소음을 터보제시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실내 온도가 낮아서 그런 거 아니냐 하실까봐, 자, 수동으로 펜속을 조절해서 풀로 돌려봤을 때도 블랙몬스터... 아블랙몬스터 블랙 에디션이죠 블랙 에디션하고 터보 젯하고 소음이 비슷하게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보 젯은 꽤나 잘 뽑힌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음... 충분히 살만한 제품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웃음> 블랙몬스터는 어... 평치보다 높은 소음 펭귄치보다 높은 온도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추천하기가 좀 애매했어요 음, 변환값을 봤어도 얘는 추천하기 좀 어려운 제품이여서 어, 사실 이거 두개 내가 기판 공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부스트 클럽 똑같고 둘중에서 뭘 살까 고민한다면 은 외형적으로 보석바가 좀 마음에 안들더라도 이 터보제 보석바를 사시는걸 여러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어, 쭉 내려가볼게요 그러면은 음, 어딨어?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어딨냐? 아 있네 기가바이트 어러스 마스터 한번 볼게요 기가바이트 어러스 마스터는 뭐별 다를 게 없었어요 별 다를 게 없었는데 실제로 뭐케이사전에서 했는 거나 내가 했는 거랑 별 차이도 없고 굳이 수정을 해야 될 정도로 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어, 온도도 잘잡고 뭐 소음도 크지 않은 제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이 다소 비싸기 때문에 추천하기는 좀 애매해요 물론, 뭐, 불칸처럼 옆에, 이쁘게, 에시 d 달아놓은 거는 칭찬할 만한데, 그거 하나로 10만원 더 주기에는 좀 애매해서, 일단 뭐, 괜찮은 제품이었다 정도로 평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상급끼리 안 보고, 그러면 이제 전체 제품 평균하고 한번 비교해봤는데, 어떤, 어떤 느낌이었어요? 어스마스터하고 터보드에 살만해. 블랙모스터는좀 다소 아쉽다. 이 정도가 요번에 보여드린 세 가지 제품의 평가입니다. 오늘 영상 좀 짧았죠? 음. 걱정 마세요. 곧 있으면 70 리뷰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주말쯤에는 5월간 견적 11월 월간 견적이 올라갈 거고 그리고 5일쯤에는 여러분 기다리던 젠3 리뷰가 올라갈 테니까 그거 기다려주시고 오늘 영상 짧지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